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서부터 아이 때서부터 갖고 있는 요소입니다. 아이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해요. 자기를 봐주고 싶어해요. 누군가가 자기를 막 이렇게 환영하고 칭찬하는 모습으로 봐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아이 부모가 그 아이의 그 코드에 맞게 아이를 이렇게 아이 to 아이 눈을 바라보면서 웃어주고 아이가 뭔가를 발견했을 때, 어, 우리가 노래도 있잖아요. 엄마, 이리와 이거 보세요. 하면서 어, 엄마한테 뭘 초청을 하죠, 아이들은. 자기가 발견한 걸.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별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런 것도 뭐하라니? 그럼 아이는 자기가 정말 귀중한 것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거절감을 드는 거죠. 아이는 귀한 것을 발견한 걸 엄마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살아, 에, 사실은 사랑받지 못함의 경험을 계속 심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그 이런 좌절, 거절, 그리고 과대적이고 과시적인 기본적으로 유아가 가지고 있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품어주고 담아주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이 좌절감이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절망스러워. 그러니까 나는 할 수도 없고, 내가 발견한 것은 가치도 없고, 이런 느낌들이 계속 가지면서, 이 개인들이 성인이 되면서, 이기분을 그대로 가져가요. 아, 나는 뭐, 뭘 해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수 없는 사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잘안 되는 것. 아, 이런 식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좌절감, 실망감, 절망,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이 중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중독자들이 현실에서 적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